안녕하세요.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. 어, 간밤에 미 증시가 폭등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. 어, 지금 지방은행 파산 관련해서 어, 미 시장이 안 좋은 흐름으로 갈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어, 인행주들이 급반등을 하면서 전체 시장이 좋은 흐름으로 보였고 또 애플도 후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스마트폰,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또 테슬라, 엔비디아까지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과연 이제 월요일장에서 우리 시장이 어 같이 동반해서 또 스마트폰 관련 또 테슬라 같이 또 전기차에 테슬라 관련 주 전기차주 또어 반도체인 삼성전자의 흐름이 어떤 흐름으로 갈지를 잘 지켜 어 살펴보면서 우리 시장도 잘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미래를 알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식채널도 미래를 예측하고 맞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매일 관찰하고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한 곳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돈의 흐름을 쫓아서 어느 섹터로 움직이는지를 잘 관찰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카메라 모듈 이 모듈은 자율주행에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 스마트폰에서도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각종 뭐 로봇 쪽에서도 또 메타버스에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 바로 이 카메라 모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부품주가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엘컴텍 부터 뭐 대표적으로 lg 이노텍 이 있죠 삼성 전기도 있고 하지만 다섯 종목만 많기 때문에 요 종목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모듈을 보시면, 요, 지금 LG 이노텍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 전, 이 자동차 관련에 관련된 이 자율주행용 카메라 이 모듈이고, 얘는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듈입니다. 그리고 자, 자율주행 자동차 카메라 전망을 한번 살펴보면, 어 지금 가파르게 캄, 어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, 또 연평균 20% 성장하는 이 산업이 이 자동차용 카메라입니다. 그중에 자율주행용 카메라 모듈은 매년 30%가 넘는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카메라 모듈 수가 이 자율주행이 확대되면서 한 대당 12개 정도의 카메라 모듈이 탑재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를 전망을 보시면 이 46억 2천만대도 안대가 예상이 되고 지난해에 비해서 3.6%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카메라를 이 중요한 기능으로 이 카메라 기능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어이 고를 때 우선순위는 이제 카메라 기능이고 앞으로 잔망경 카메라 모드 요게 도입될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오늘 이 살펴보실 카메라모드 관련 주 현재가와 시가총액을 한번 보시면 엘컴텍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은 1600억대 그리고 22년도에 이제 20 어, 퍼는 21배 수준이 나오는 종목이고 프랜티어 더구전자 3에서 3% 4%대. 그리고 이 더구는 퍼는 작년에 이제 14배가 나왔고 자화전자가 실적이 이제 형편없이 나왔죠. 이, 하지만 신고가를 쓰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자화전자가 어, 대장주의 모습으로 보일지 또이 자화전자가 상승을 해 준다면 또이 부품 쪽이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도 동반해서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,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항상 시장은 뭐 좋은 실적을 내었, 내주는 종목들이 이 활발하게 움직이진 않습니다.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더 나설, 더 나설 때, 턴어라운드 기업이 뭐 훨씬 더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이기 때문에, 요런 종목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시가총액은 6,800억대, 에여기 종목 중에 이제 가장 높고, 파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낙폭이 이큰 종목이죠.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안 오르는 종목입니다. 펄은 작년도 기준으로 이제 12배 수준이 나오고 PBR도 0.9배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어 그리고 이들 종목에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엘컴텍은 이제 금 관련돼서 대장주로 움직입니다. 그래서 어 미국 은행 파산 얘기가 나왔을 때어 가장 먼저 반응했던 금 관련 대장주 면서이 카메라 관련주입니다. 어 엘컴텍은 카메라 모듈 부품, 또 드론용 카메라 이 모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몽골 현지에 이금이 이 광구 세계 탐사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전 자산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. 그래서 과연 이제 월요일장에서는 어이 은행주들이 급등을 했고 어 해서 요좀 엘컴텍은 어 좀잘관찰 해야 될것 같고 이 외에 금 관련주를 보시면 이제 IT센 그리고 HLB 글로벌 뭐 요런 종목들이 금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1분기에 엘컴텍 실적을 보시면 1분기는 뭐 거의 개털의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비해서 50%가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다 이제 감소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어 지금 이 엘컴텍이 움직인게 이제 금 관련해서 크게 한번 시세를 좀 내줬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좀 내줬고 지금 하락 추세에서 어, 윗꼬리가 이전 고점 부근을 넘지 못하는 이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, 퓨런티어. 어, 얘는 카메라 모듈 관련 자동화 장비 개발 및 판매 업체입니다. 그래서 삼성전기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테슬라 관련주 또 카메라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센싱 카메라 모듈 장비를 첫 국산화에 성공시킨 기업입니다. 지금 바닥권에서 이렇게 서서히 이제 움직이면서 200일선인 장기 이평선까지도 이제 어 뚫고 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지금 5일선을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퓨런티어. 지금 기관이 어 거의 매수 주체입니다. 계속 꾸준히 좀 매수해주고 있습니다. 세 번째 종목은 더구전자. 카메라 모듈과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카메라 모듈에 장착, 장착되는 스티프너 또 브라켓 같은 이런 종 이런 어, 모듈을 생산하고 있고 매출의 75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더구 전자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부품 장비 제조 요걸 사업 목적에 추가를 하면서 단기간에 한번 크게 시세를 내줬습니다. 어, 그리고 이, 지금 뭐 형태는 이제 14,000원대에서 쌍봉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과연 이어 쌍봉으로 꺾일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이 다른 부품주와 부품주들이 만약 상승한다면 추세를 돌릴지는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번째 자화전자 자율주행 애플 스마트폰 수혜주가 자화전자 입니다 이 스마트폰 모듈에 적용되는 자동 초점 장치 손떨림 방지 장치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자화전자고 애플의 이 손떨림 보정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또 전기차 전장 부품 시장 확대에 따라서 PTC 제품이죠 요 판매 증가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은 자화전자입니다 지금 요 뚫기 힘들었던 32,000원 라인 때죠 부딪힐 때마다 좀 밀렸던 라인을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또 거래량도 어느정도 실리면서 돌파를 해줬고 어, 이 과연 이제 요 카메라 쪽 모듈 쪽이 어떻게 갈지 요 자화전자도 어, 대장주의 흐름으로 갈지는 한번 잘 살펴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주체는 기관이 이 매수 주체로 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다섯 번째 종목 파트론 어, 휴대폰용 부품 또 전장용 웨어러블 기기 의료기기 전자담배를 취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어, 주요 카메라 모듈은 고객사는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고. 전자부품은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용 발광 다이오로드 또 led 요 수주가 지속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주주가치 또이 주주 안정을 위해서 자사주 취득을 또 4월 17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액을 보시면 어이 전년동기 비해서 좀 14% 감소를 했고 전분기에 비해서는 11%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동기 비해서는 좀 감소를 했지만 전분기 비해서는 29% 좀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영업이익이 117억에 이 4분기에 117억에서 1분기 130억으로 좀 증가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파 차트를 보시면 이 파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7500원 대에서 다중 바닥을 좀 형성을 했죠 이 7500원을 거의 이탈하지 않는 강한 지지대가 이 7,500원 대고 어 지금 요 이평선도 지금 다 거의 다 이제 한 곳으로 좀 응집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추세가 상방으로 갈지 또 하방으로 갈지 어 다른 카메라 부품주들 보면서 잘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 카메라 모듈 관련주를 한번 알아봤습니다. 카메라 모듈은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든가 또 애플향, 또 삼성전자향 또 이런 스마트폰 증가 수혜가 되는 종목이 기대되는 종목이 카메라 모듈 관련주입니다. 그리고 목요일장에서는 키토류 관련주들이 그동안 급등을 했었지만 나락으로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항상 이 단기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빠른 그 판단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지금 추세가 이 사이클 산업 같은 경우는 이 경기 변동의 끝자락인지 아니면은 이 상승의 초입에 있는지를 잘 관찰해야 될것 같습니다.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사이클 산업이죠. 이 경기에 민감한 산업입니다. 호황기 때는 1, 2년을 상승을 하면서 10만 원대까지 찍었지만 그 뒤로 나락으로 갔습니다.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안 좋은 뉴스들 뭐 2분기에도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뉴스가 있었지만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해주면서 지금 지수 반등을 또 하고 있는 종목이 이 삼성전자입니다. 그래서 이 반도체 주도 과연 이제 어떤 흐름으로 좀 갈지 삼성전자를 통해서 또이 이 자동차 관련 주들, 자동차 부품단, 전기차 관련된 현대나 기아차 그런 쪽 그리고 제약 관련해서는 삼성바이오라든가 셀트리온 쪽 이런 대형 대형 주들의 움직임이 또 하위 단의 기업들은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도 잘 관찰하면서. 어,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.